나 마주 랜드 안는 이게 은근 나에게도 선대권을 항상 아유새 돼지 나리냐 괜찮아요. <웃음> <웃음> 근데 독일 사냐? 아네. 아직 유럽 전역에는 퍼지지 않았어요?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선율인데요 저희는 재현이의 지인들 중. 가장 아름답다는 아주 무식이 수 슬... 아야 아주 무식이 어려운 셀럽이 제 옆에 있는데요. 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려 어, 천 명이 넘는 자리. <웃음> 아, 저는 <웃음> 백수고요. 네 무식입니다.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이요. 무식. 선생님. 저에게 과외을 받고 있는 학생이 이걸 본다면. 응. <웃음> 깨끗이 달았으면. 응. 저에게 배우는거좋겠고 어, 나 잘하겠는데? <웃음> 나 유튜브 잘하겠어. 되게 말 잘한다. 고기또 시즈닝에 민감한데. 고자내이이기 <목소리도> <이상이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그렇게 재현아 진짜. 고등자 수를 늘릴 <목소리도> 방법을 연구해보자. 이거. 반박재씨입니다 보조 한번 보여 주세요. <웃음> 네, 보조개. 보조개 한번 보여 주세요. 이쪽이 잘 나온 거 같아. <웃음> 왜 보조개? 보조개 쪽이더 이쪽이 더. 진하잖아요 아, 이쪽이 더진하구나 네. 네, 우리의 미녀 성유리 씨. 안녕하세요. 성유리인데요. <웃음> 안녕하세요. 성유리인데요. 너는 진짜 실물이 낫긴 하다. 그렇지? 와, 그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둘이 연인 사이인데요. Bye. 재윤언니의 매력 포인트 한가지만 음, 원래 미녀는 장두럭이라고 하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지각을 하는 게 재윤언니의 매력이 아니죠? 진짜 지각을 안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 정말. 아니요, 단한 번도 없진 않아요 한번 정도 안 했을 건없는한두 번? <웃음> 지금 20몇 회차 수업에서 한두 번? 대단하다 원래 사람이 인간 미가닿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인감적이죠? <웃음> 저는 TVN에서 개근상을 받고 있습니다 오빠, 오빠는 감성이 없는 것 같아요 빼고 이렇게 찍어야죠 어, 아니요 이거 언니 제가 가지러 갈때 너무 많네 어려워서? 한좀 먹어야 되는 거아 맛있겠어. 이건 진짜 맛있겠다. 비절, 부절 맛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왔어. 잘알게 아니잖아. 알아줘요. 나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우리가 너무, <웃음> <웃음> 너무, <웃음>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어, 무서 어디서도 안찾오겠어잘라도 돼. 아, 이스크림녹인맛 음, 맞아. 음. 나는 이 안에 있는 아다해 봤는데 이번에 랑아이폰1 1 나는 말고 민정씨랑 민정씨랑 고세세분 여기 진짜 아무 아, 아, 아. 진짜. 아, 아. 제가 거절요 진짜 맛있겠다 여기 다 식성이 어떻게 돼? 오, 오, 오. 식성 게 돼? 식을는한에 맥주 이더고민해 식성 기하거요 그러면 근데 달 정도 이렇게 물야나 그거 왜안안 되죠? 아니면 여기가 건들 모르는 거아 여기 맥주 시나요아 맞네. 이렇게 이렇게 그 맥주 중에 문넘김 진짜 좋은 최인 여덟 달 동안 두 멋있었어. 아~~ 대박이다 우리도 하 <웃음> <웃음>